오늘은 철부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철이 없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철부지는 원래 철부지라고 쓴다. 철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철이란 무엇인가? 사치사철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철부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때를 모른다는 말이다. 봄이 오면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면서 김을 메고 가을에는 열매를 수확하고 겨울에는 월동을 하기 위해서 창고에 저장해야 한다. 철을 모르는 사람은 땅이 꽁꽁 얼어붙은 엄동설안에 씨를 뿌리려고 들판에 나가는 사람이다. 눈밭에 씨를 뿌리면 사악이 나올 리 없다.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해야 하는데 철을 모르면 수확을 할줄 몰라서 열매가 땅에 떨어져 서고 버린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지만 사실 자기 인생 사이클에서 철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사람마다 각기 철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가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부모가 물려준 빌딩의 임대료부터 받기 시작하면 과일부터 따먹는 셈이다. 흥청망청 청년기를 보내면 대개는 주색잡기로 흐르기 마련이고 폐가망신이라고 하는 엄동서아니 다음 코스로 기다리고 있다. 반대로 겨울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조실부모하고 자장면 배달부터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면 새상이 도단하는 봄을 맞는다. 문제는 자기 인생이 지금 어느 철대에 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은 나오게 되어 있다. 봄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시를 뿌리면 되고 여름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기꺼이 땀을 흘려야 한다. 철을 알면 기다릴 줄 안다.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다린다. 철을 모르면 기다리지 못한다. 철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진단만 정확하면 그 사람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살아보니까 진단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기는 정말 어렵다. 진단을 할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철든 사람이고 진단을 내려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스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철부지가 많다는 말이기도 하다. 철부지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철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철에 있는지 진단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과 행동을 정확하게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스승의 존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승을 찾아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철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역할은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스승은 우리의 잠재력을 깨워내고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철에 있는지 분석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스승은 우리가 철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도록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승을 찾아 배우고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철을 파악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을 찾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철을 파악하고 적합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곱씹어 보고 철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행할 땐 지켜나가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철을 파악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철부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철에 있던 간에 항상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철부지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는 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